안녕하세요. 주디TV의 주디입니다. 저는 지금 회사인데요. 회사라서 조용히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. 근데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할로윈 분장을 해볼까 하고요. 그런데 그냥 음. 여행을 다녀와서 지금 감기몸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음, 영상 업로드하는 게좀더져요 영상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. 그 전에 할로윈 영상으로 짤 만들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디티비의 주디입니다. 헤피 음, 할로윈 해피 할로윈이라서 트릭 아 월트 아 어! 어! 할로윈 할로윈 10월의 마지막 밤주 디티비의 주디는 분장을 카메라 어플로 하고 있습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보여도 귀여운 토끼랍니다 음. 음.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할로윈 데이 뭐라고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<웃음> 일단, 주디TV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어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려요.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어 여러분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. 주디TV 많이 응원해주세요. 비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주디티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 음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고민 중이거든요. 어 다양한 만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..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음